요 제가 어, 가성비 좋은 골프용품 그런 브랜드 추천 하나 해드릴게요 어, 여러분 리카타 골프라고 아시나요? 리카타 리카타 골프라고 요즘 되게 가성비가 좋고 디자인도 심플하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기능까지 갖춘 그런 브랜드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오스톤백 골프백 다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디자인도 심플하고 고급스럽고 되게 실용성도 좋으면서 가격까지 되게 착한 그런 보스턴 백이에요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작년에 나왔던 니카타 보스턴 백이에요 근데 이거의 최대의 장점은 안에가 이렇게 비어도 모양이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을 때 모양의 흩트러짐이 전혀 없습니다 각을 되게 잘 잡아줘서 이 모양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가방이에요 게다가 방수까지 되고 얼룩이 묻어도 되게 잘 지워지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신상은 과연 어떤 디자인으로 새롭게 나왔을지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직 비닐도 채 뜯지 않은 리카타 신상 부스톤 백인데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이 가방도 뭔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 가방 새 거니까 당연히 안에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이렇게 모양을 되게 잘 잡아줘요. 이게 뒷면 그리고 이게 앞면인데요. 어, 디자인은 똑같이 되게 심플하고 뭔가 어, 고급스럽고 그냥 되게 깔끔한 깔끔 그 자체예요. 가방 디자인은 깔끔 그 자체인데 기존의 작년 골프백이 사피아노 가죽으로 그냥 심플한 이런 디자인이었다면 올해 보스톤 백은 이 앞에 펀칭 디자인을 좀 디테일로 넣었어요 그래서 뭔가 디자인이 좀더 볼륨감 있고 입체감이 있는 그런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다시 재탄생했습니다 하얀색이지만 흙먼지가 묻어도 쉽게 물티슈로 쓱쓱 닦아내면 굉장히 잘 닦이고요. 그리고 게다가 얘가 용량이 짐승이에요. 미쳤어요 용량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제가 한번 직접 넣어볼게요. 자,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제가 직접 넣어볼 텐데요. 안에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자, 골프 우리 가시면 보통 이렇게 좀 멀리 가시면 그래도 2박 3일 이상 가시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넣겠습니다. 자, 넷, 반동 보세요. 다섯, 여섯, 일 아홉. 이렇게 두꺼운 옷도 다 들어가요 이건 세트로 자, 열 옷을 지금 열0벌이나 넣었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다 이제 골프 모자도 넣으시고 골프 화까지 이렇게 다 넣어도 용량이 아주 미친 용량입니다 이렇게 용량이 되게 짐승이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깔끔합니다. 이런 좋은 가방이 타 브랜드들은 어, 정말 세일에 세일을 거쳐서 2월에 2월을 2월을 2월을 해도 되게 비싼 그런 가격의 보스턴백을 살수 있는데요. 어, 10만원 가까이 이렇게 줘야지 그것도 2월 상품 어, 그래야지 그렇게 구입을 할수 있는데 리카타 골프의 장점은 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골프에 다 도전을 하고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저렴한 가성비 좋은 그렇다고 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상당히 질 좋은 그런 골프용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것도 아까 제가 짐에 챙겼던 골프화인데요 리카타 제품의 골프화예요 어, 이렇게 보시면 리카타는 상당히 깔끔해 보면은 모든 디자인이다 군더더기가 없는게 전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스파이클 있쓰지만 되게 촘촘하게 이런 징이 있어서 되게 미끄러지지 않게 잘 바닥도 잡아주고 어느정도 적당한 쿠션감도 있어서 발을 잘 편안하고 어좀 안정감 있게 스탠스나 어드레스 잡을 때 안정감있게 그렇게 발을 보호해주는 그런 쿠션까지 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이 보아 보아도 자동으로 다 조여서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도록 제가 간편하게 신발을 벗고 신을 수 있,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아, 저는 리카타 골프 진짜 최근에 되게 빠져든 그런 최애 브랜드가 됐는데요 리카타에서 의류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골프 용품들이 상당히 비싸서 골프 입문을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리카타 제품의 모든 골프 뭐 티라던가 장갑, 신발 뭐 모든 걸다 보면 가격도 되게 저렴하지만 기능적인 요소들도 있고 되게 음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골프를 좀 치다 보니까 어, 세월이 좀 흐르니까 한때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옷도 다 예쁜 것만 사고 싶고 다 신상 뭐 맨날 바꿔 입어야 되고 그래서 되게 돈도 많이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보다 골프를 잘 치는 게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저는 요즘은 그냥 옷은 뭐 적당히 사고, 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나 뭐 이렇게 적당히 사는 편인데, 이런 브랜드들의, 아 이런 골프 용품이나 이런 거에 돈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렇게 막 굳이 고가라던가 이런 브랜드를 택해서 굳이 그 가방을 사야 되고, 뭐 그런 건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골프 입문자들, 그리고 꼴리니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골프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에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